알 그대로 샌드박스 안녕하세요. 아. 고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웃음> 결이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어, 샌드박스를 만들 거예요. 어, 모래놀이터 모래놀이터를 만들 건데 일단은 야외에다가 만들어 놓을 거라서 어, 이렇게 덮개를 해 놓을 예정이에요. 사용을 안할때뭐 짐승들이 와서 똥 오줌이나 싸면 안 되니까 배변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샌드박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자재는 방금 도착이 했어요. 아, 바쁜데 그냥 아주 잠깐 나가서 자재를 사고 갖 왔습니다. 자재는 이렇게. 2x4, 아, 2x10 이랑, 그 다음에, 1x4, 2x4, 이렇게만, 구매를 했고요 음. 응. 아, 단가는 한 10만원 정도, 자재비만 1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10을 1 8 0 0 자른 거를, 요, 자재를 이용해서, 크로스 시킨 거예요. 먼저, 사각틀이 완성이 됐어요. 어, 사각틀 만들 때 중요한 점은 이제 대각선 길이를 맞춰야 돼요. 지금 2600, 2600씩 이렇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사각형 틀을 일단 만들었어요. 지금 절반 정도는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이게 왜 상판이 되어 있냐. 이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짜잔. 앉아서 이제 모래놀이를 하는 거죠. 어떠신가요? 다시. 접혀지고안을때 접고, 사용할 때 의자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 놀이터다 보니까 이제 어... 절단기로 자르면서 조금 거칠었던 부분을 이제 샌딩기로 조금 마무리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런 까끌까끌한 부분은 다 원형 형태로 이루어 줄 거예요. 모래놀이터가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두마 나무 밑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크기는 1800에 1800정도 사이즈예요이 안에 이제 갓발을 씌우고 모래를 넣을거고요 벤치도 되고 이용을 안할때는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덮입니다 자, 이제 모래를 깔 거예요. 모래를 깔 건데, 모래를 시켰는데, 잠깐 삽가 질러 간 사이에 아저씨가 그냥 부어놓고 가버렸네. 1톤 차로. 모래는 일단. 좋아. 모래놀이터 다 만들었어요. 원래 지붕까지 씌우려고 그랬는데 아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힘들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카메라를 어떻게 바꿨지? 결의도 가야지 이제 결이 엄마 부른다. 응? 가야죠 이제. 응? 결이 씨. 모래놀이 재밌어요?